오랜만이에요, 언니. 이게 뭐예요? 방금 마차있죠 방금 아 포차, 거기 이모가 반찬이라 주신 거예요. 저때그 아 김치 우리 먹었다고 고마운다고. 아 그래요, 뭐가 김치 느낌 나더라. 거의 김치가 진짜 맛있거든요. 언니, 더만하셨어요 아니에요, 언니. 질수 없으니까 나도 잘 해야죠. <웃음> 오 진짜 언니 팀카다안 아니에요? 뽕이 없는 거예요 이거 진짜? 어, 뒤집어진다 언니 나 엉덩이를 밀고 나가려고 어.. 동의야 엉덩이 아아 <웃음> 아, 지방 봤어 아 뭐니 지방을 보게 되는 거야? 난뺄게 없어 못 넣어 나 엉덩이는 요즘 관심이 있어 어머 근데 너무 말랐다 예쁘지 않나? 어 음, 뭐야 물어봐 골반 이 친구는 빛? 약간 마델 몸매 같지. 아 맞아, 맞아. 몸무게 몇 키로야, 이거? 5 2야 52. 하... 거의 이상은 안 빠지더라고. 더 이상 빠지면 큰일 날것 같아. 맞아, 맞아. 이런 스타일은 시골에 시집은 못 가겠다 그치? 뭐야? 예 장작이라도 하나 펴겠니 <웃음> 내가 장작 되는 거 아니야? 나 타고 있는 거 아니야? 예, 시골 같은 데서 나 같은 사람이 어울려요 시골 같은 데 나는 또 시집가면 은 장작부터 시작했어 사는 책부터 시작했어 뭐 독사병원 다 잡아올 수 있어 뱀다 잡아갖고 가족 밖에갖고 뱀탕도 끓여주고 우리한다고 독버섯 <웃음> 먹고 이미 갔겠지 슈할때 네. <웃음> 어떻게 그런 힘이 나오는지 신기해요 쇼할 때는 또 약간 없던 힘도 나와요. 뽑아내야죠. 지어짜서 하는 거죠. 이제 쇼를 오래 했으니까 어느 포인트에 힘을 줘야 되는지 알겠죠? 맞죠, 맞죠. 응. 그리고 뒤에 가서 이제 하고 있는 거죠. 너무 안 먹으면서 처음에는 근육량이 다.. 어.. 맞아요. 아.. 심장 근육까지요? 많이 숨이 차긴 하더라 요즘에. 아사한다고.. 아사거예야 아스팔트에서 죽는다고? <웃음> 확실히 추자니가 있어야 말해 뭐해 추자니 또 강력한 언니니까 어머. 나는 언니가 방송하는 거 보면 나두 시간 하고 있으면 입이 막 마르고 네. 당이 떨어지고 진짜 24시간 방송도 해봤잖아 언니. 보통이 아니야 정말 대단한 네. 것 같아 언니 방송 보면서 잠드는데 언니가 갑자기 소리 질러서 옆에 저희 남편 놀라고 각방 쓴다고 남편 보다 저희 방송이 뭐 좋죠. 안 그래요? 남편이 한달두분온봉 때죠. 어, 이거 향 좋다. 뭐야? 이거 오케이. 주름 개선하는 거. 어? 그걸 여기다 발라? 실수. 어. 계속 바르니까 그래서 여자 여자 같게 하지. <웃음> 손 주름은 속일 수가 없어.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음, 음. 여런데 주름들이 이거는 못하더라고. 예, 옛날에 나 그래서 이거 실화로 여러분 여기에 있잖아요. 영마저 언니 봤어요. 나 봤어. 어. 같은 언니야. 맞아요. 그래. 맞아. 영률 <웃음> 맞아. 맞아. 어, 어덩덩 <덩통>. 해. <웃음> 손이. <웃음> 맞죠그 어떻게 할 거냐? 어 여기도 영을 맞고. 맞아, 맞아. 음. 나이 들면 손가락 많이 굵어진다고. <웃음> 왜 그렇게 하는 거야? <웃음> 요즘 주름. 이그 생노랑 딱 생노랑처럼 보이잖아요 난 들어가진 않겠네요? 해 볼래? 너? <웃음> 너나 죽이려고 그러는 거지? 언니 이거 잡을래? <웃음> 어이까 어, <이가. 웃음> <웃음> 팔찌가 주자지 물었다고 어머 세상에 이거 들어가요이게 넣는 거죠뭐 나도 잡으나 이렇게 이렇게 넣는 거지 저거 <웃음> 좀, 좀. 아아 <웃음> 아, 어.. 이거 보들 머리가 찍그지그 아아아.. 하르티에 18호 안 맞겠네요 몽키야! <웃음> 선인장으로 맞박을 때려버릴까보다 씨. 진짜.. 살 얘기하지 말랬잖아 야이씨 진짜.. <웃음> 아우! 언니 안쪄 보여 언니 몇톤인데 철인 28호야 <웃음> 철인 28호 <웃음> 계신데요 여기는 집안되니아 여기는 안 돼? 물론 어, 여기 될라나 귀엽다 언니거 도. 주전이 말리셨죠? 안 말랐어요, 저는. 맞아, 언니 얼굴이 작아서. 맞죠. 그래도 오늘은 이렇게 다리가 꼬아지네요. 근데 언니가 진짜 다리가 말랐잖아. 나보다 더 얇을걸 다리가? 랑님 뼈대 덫이가 네. 얇으시다. 안 먹어라, 앵. 응. 오늘 해 먹었어. 그리고 나이 아예 또안 먹어? 안 먹었어요. 하루 학교도안 먹어? 한끼 먹었잖아. 오늘 아침에. 매일 그렇게 먹어? 아침에 한 끼? 아니 아침에 안 먹으면 점심에 일어 일어나서 먹고 아니면 아침에 먹던가 그렇게 두. 두시간대로 그 먹는 게 즐겁진 않죠. 그쵸. <웃음> 정말 맛있으면 먹지. 랑님은 싸운다면 멀리 도망가라는데 싸움도 잘 나지 않아. 어. 잘안 나고 가끔 나면 여기 철인 28호가 가서 다 처리하잖아요. 팔뚝 사이즈 철인 28호잖아. <웃음> <웃음>